풀플라테스는, 네, 자, 이것도 들어볼게요. 풀플라테스는,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? 이걸 뭐라 그래요? 아, 아. 이거 배웠죠? 네. 이거 왜 하는지 이제 아셨어요? 네. 아까 저런 거할때 이거 하라고. 네. 이런 거 하는 거요 근데 이거 계속 돌리면서 의미, 이게 도대체 무슨 운동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?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예요.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. 음. 이렇게 누워서 이거 하면 뱃살 빠지는 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몰랐죠. 네. <웃음> 이거 이걸 돈 내고 배야 돼 이런 생각 하신 거죠. <웃음> <웃음> 집에서 숨 쉬는데 면서이건다 네. 아는 동작. 이르테 프레플라테스 동작을 재활에 응용해. 어떻게요? 해 아주 미니멀한 근육들의 감 인식을 깨우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 어, 이 이거는 뭐라 그래요? 니스터? 혹은 뭐라 그래요? 사마이 서커?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, 이제, 이렇게 돌린다, 이 말이에요. 왜냐면 그 사람이, 아이씨, 별 얘기를 다 하네. 이 단어를 쓸수 없어요. 여기서 카피한 사람 그 단어를 못 쓰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뭐, 세미서클이라고 해도 되죠. 예, 네. 그러니까, 서클은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, 세미다. 그럼 돌리는 게 무슨, 일? 그럼 주동근을 생각하면 다리에 힘 별로 안 들어가는데, 그게 아니라, 고관절, 이 대퇴골두, 주변의 근육의 텐션을 느껴보라, 그 말이에요.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, 어떤 사람은 저렇게 느끼거든요. 어떤 사람은 허리에 통증이 있고, 어떤 사람은 힙플렉서를 당긴다거나, 이거 서클 선생님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시키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걸 막 이렇게 당기는 사람이 있고, 연, 안으로 이렇게 있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 이쪽 저쪽으로 이 대치, 이 톤이 안 맞으니까, 그러면 한쪽에서도 방향에 따라서 안 맞으면 양쪽이 더안 맞겠죠. 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골반을 안정화하는 사람이 있겠지만, 그러느니 뭐가 편해요?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추부터 그 아래쪽이 더 얇잖아요. 작고. 그러니까 더 많이 흔들린다고요. 그래서 차라리 골반을 흔드는 게더 편해요. 그래서 골반도 흔들리고 대퇴골두 주변의 근육에 톤도 안 맞고 해서 양쪽이 대칭을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았다가 저렇게 안 맞는 것 같았다가 그러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그 보상을 또 어떻게 해요? 추가하고. 그래서 어쩔 땐 이런 것 같았다가 어쩔 땐 저런 것 같았다가 그래요.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쪽으로 기운 걸 가지고 대충 잡을 일은 아니지만 일단 다른 건다 맞았는데 어, 발견이 됐다 싶으면 이렇게 프로라테스로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걸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캐딜락으로 옮겨서 이제 재활하는 거죠. 네. 또 뒤집어라 엎어라도 괜찮아요. 엎어서 또 스트레치를 또 동반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선생님들이 아는 동작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했습니다. 네.